지고 나와 서로 포개어 하늘로 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신랑 신부, 신랑의 부모님 앞에. 다음번에 큰올리십죠하지 마세요 네. 요다큰 아, 박수는 시원니 아, 아, 잘했어 아 고생했어 아, 병신다 아, 아기입니다. 아, 아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앞에 엄숙키 사는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학부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신장실부 인사하세요. 이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계 여러분의 덕담이 있겠습니다. 오늘의 덕담은 아들딸 열둘나 천년만년 잘 살아라 입니다. 아들딸 열둘나 천년만년잘 살아라! 잘 살아라! 소리만년잘 살아라! 천년잘아라천만아라천열둘년아라딸열만년아라천년라천만년잘 살아라! 잘 살아라! 천덤만년 잘 살아라! 천덤만년 아라천덤아름답고 예쁜 잘살 맞이한 신랑에게. 기쁨의 만세 담창을 시키겠습니다. 여러분, 원새. 큰 박수 보내시기 음, 바랍니다. 큰 박수 하겠습니다 아, 신랑은 멋지게 많이 감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세만세 신전은. 여러분의 덕담과 축하 속에서 이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리라 있습니다 행진. 우리 <목소리> 오너라 어+ 어서 신고 오자 오너라 어+ 어서 고 오자 사랑+ 사랑+ 사랑+ 사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랑+ 사 아, 축하 축하해요. 아, 네, 저메이트이트 낭초 루메구트 낭초 루메이트. 초루메초 아, 안녕하세요. 너무 기쁘고요. 너무 행복하고 우리 이쁘고 행... 이쁘고 아름다운 진아를 만나게 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10초. 아저 오늘 신부님 메이크업 해주신 메이크업 실장입니다. 네. 출입 네. 네, <웃음>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어? <웃음> 감사합니다. 잘 성장해서 우리 저 박씨 가문에. 시집 와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와서 충성된 귀한 딸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. 며느리 고마워. 감사합니다. 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데이 표현이 잘못됐네. <웃음> 자연,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저께 어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연스럽게 하 어저께 많이 연습했네요. 어, 우리 새기 우리 앞시 가문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.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자 고마워 사랑해. 아 저는 작은 아빠입니다 어머나 뭐, 그러세요 아 주세요? 아, 그러면 아니, 뭐. 아유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.